입자계 라그랑지안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개를 생각하자 그 입자계가 다른 물체와는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그 개를 다친계라 한다. 다친계에서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하는 입자들 좌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입자계의 운동은 상호작용이 없을 때의 라그랑지 안에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함수를 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기장과 전하의 상호작용은 전하 속도에도 의존하는데, 이런 상호작용은 고전역학 영역이 아니다. 상호작용 함수를 마이너스 U로 표기하면, 닫힌 개에 대한 라그랑 지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A번째 입자를 의미한다. 이때 T를 운동에너지, U를 위치에너지라 한다. 원격작용 위치에너지가 오직 좌표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입자의 위치 변화 영향이 즉시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든 입자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호작용은 순간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원격작용이라 한다. 만약 상호작용 전파가 순간적이지 않다면, 즉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면 전파속도는 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같지 않을 것이다. 발릴레이 좌표 변환과 시간의 절대성으로부터 유도한 속도 변환식은 모든 현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작용 전파 속도 역시 속도 변환식을 만족해야 한다. 상대 속도 V로 움직이는 관성계 K. k 프라임에서의 전파 속도를 각각 c 프라임이라 할때 전파 속도는 다음처럼 속도 변환식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관성계 k에서 전파 속도는 공간의 모든 방향에서 같다고 하자. 이때 관성계 k 프라임에서의 전파 속도는 속도 변환식에 의하면 전파 방향에 따라 다르다. 설명을 돕기 위해 다음처럼 약간 인위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해보자. 관성계 K의 원점에 고정된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한 입자가 원점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하자. 이때 전파 속도는 등방적이라 하자. 이 원운동을 관성계 K 프라임에서 기술한다고 하자. 속도변환식을 적용하면 알수 있듯, K 프라임에서 상호작용 전파 속도는 등방이 아니다. 등방이 아닌 전파 속도로 인해 해당 운동이 K 프라임에서는 원운동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것은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법칙은 같은 꼴이어야 한다는 상대성 원리에 모순된다. 따라서 고전역학에서 상호작용 전파속도는 무한대이어야 한다. 시간 등방성 갈릴레이 상대성에서 시간의 균질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라그랑지안 1. 꼴은 시간은 균질하고 등방적임을 보여준다. 즉, 시간의 성질은 양방향으로 같다. 가령, 시간 t를 마이너스 t로 변환할 때, 즉, 상호작용하는 두 입자로 이루어진 개의 속도는 다음처럼 변환된다. 또, 라그랑지안과 작용은 다음처럼 변환된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은 다음처럼 변환된다. 즉, 시간을 역으로 변환해도 운동 방정식은 불변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운동이 어떤 개에서 가능하다면 역순 운동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역학법칙을 따르는 모든 운동은 가역적이다. 뉴턴 방정식. 라그랑지안을 안다면 운동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 1을 운동 방정식에 대입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뉴턴 방정식이라 한다. 이 식은 상호작용 입작의 역학의 기본 방정식이다. 힘, 운동 방정식 E의 우변을 A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라 한다. 위치에너지는 좌표만의 함수임으로 힘은 입자의 좌표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방정식 E로부터 입자의 가속도 역시 오직 좌표만의 함수임을 알수 있다. 위치에너지 기준 라그랑지 안에 임의의 상수를 더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이것은 에너지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수를 정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방법은 상호작용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로 갈때 위치에너지가 0으로 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화 좌표 라그랑지안 카티전 좌표 대신 일반화 좌표로 라그랑지안을 표현하기 위해 좌표 표현을 다음처럼 해보자. 이때 속도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여기서 편의상 첨자 k에 대한 합기호는 생략했다. 이것을 라그랑지안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Q1, Q2는 Q로 줄여 표기했다. 여기서 AIK, Q는 오직 좌표만의 함수이다. 일반화 좌표 표현에서 운동에너지는 여전히 속도에 대한 2차식이지만 가티전 좌표 표현과는 달리 좌표에도 의존한다. 열린 개 지금까지는 닫힌 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다른 개 B와 상호작용하는 열린 개 A를 생각하자. 이때 개 A는 개 B에 의한 외부장 안에서 움직인다고 한다. 전체계 a 플러스 b는 닫혔다고 가정하면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앞두 항은 개 a와 b의 운동에너지이고 세 번째 항은 a와 b의 통합 위치에너지다. q b를 주어진 시간의 함수로 대체하면 t b는 시간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이 함수는 시간 전미분 꼴이 된다. 라그랑지안에서 시간 전미분 항은 생략해도 운동 방정식은 불변이므로 tb를 생략하면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외부장에 노출된 개의 운동은 보통의 라그랑지안꼴로 기술된다. 다만 유일한 차이는 위치에너지가 명시적으로 시간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장 외부장 안에서 운동하는 단일 입자에 대한 라그랑지안의 일반 꼴은 다음과 같다. 이때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균일장. 장내 임의의 위치에 있는 입자에 동일한 힘이 작용하는 장을 균일장이라 한다. 균일장 내 위치에너지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속. 종종 서로 다른 물체, 입자, 사이에 상대적 위치를 제한하는 구속 형태를 가지는 길를 다룰 때가 있다. 가령, 막대, 줄, 경첩에 의한 구속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이런 구속은 역학적 문제에 새로운 인자를 끌어들인다. 구속 상태인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접촉점에서 마찰이 발생한다. 이런 마찰 때문에 역학적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어진 개에서 마찰은 미미해서 운동에 미치는 마찰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또 막대나 줄 같은 구속 요소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면 구속은 단순히 개의 자유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대부분 자유도는 구속이 없을 때의 자유도 3N보다 감소한다. 구속으로 인해 자유도만 변화고 마찰이 무시된 개의 운동 방정신근 일반화 좌표 표현 라그랑지안 3을 이용해 구하면 된다. 이때 개의 실제 자유도에 상응하는 독립 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사용하면 된다.